개념 하나 접지 뭐. 수소. 원자량 얼마였어? 탄소 얼마였어? 산소 얼마였어? 그런데 수소 한계 질량이 그러면 1g이야? 아니거든. 따라서 애 한계가 몇 개, 몇 g인지 를 궁금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수소 한계 질량이 대략 6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g이 나온 거야. 옷이 가볍잖아 그치? 그러면 탄소 하나 질량은 얼마지? 우리 여기 1, 2는 이게 뭐라고 했니? 원자량이라며 원자의 상대 질량이라면서 수소가 1이면 탄소는 10이라며 수소가 무거워 탄소가 무거워 몇 배도 무거워 그럼 12배 무거우니까 이 녀석 한개 실제 질량도 몇배될것 같아? 12배인 거지 뭐 그럼 여기에 12 곱하면 되잖아. 12. 그럼 12 곱하면 얼마 나와? 2 곱하기 10에 어 이게 실제 질량인 거야. 그렇지? 뭐야? 수소보다 산소는 몇배더 무거워? 그러면 여기에다가 16 곱하면 되잖아. 이것도 실제 모여서 나와. 원자 실제 한계 질량비가 1대2대 3. 그럼 원자량도 몇대몇 대면? 몇대 몇? 1대2대 3이니까. 그럼 여기에 16 곱하면 6분의 16이니까 얼마 나오지?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실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위한 걸할때야너저기 가서 수소 원자 두 개만 가져와. 너는 산소 원자 하나만 가져와. 그렇게 가져올 수 있어? 너무 작거든. 작으니까 눈으로 우리가 셀 수가 없어. 그러면 셀수 없으니까 내가 질량 가지고 개수를할 거거든. 그런데 이 질량도 커 너무 작아. 측정을 할수 없는 질량인 거야. 따라서 사실상 이 한계 질량이라는 건 실제 우리가 화학 반응에 쓸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랩스케일, 그 연구소 스케일에서는 실험실 스케일에서는 뭐 보통 질량하면 몇 g 몇 g, 10g, 20g 이 쓰거든. 1g만 해도 벌써 몇 배냐고. 그리고 공장에서 있는 그 랩스케일 가면 보통 막 kg에서 톤 단위로 써 버려요. 톤 단위. 그러니까 이 작은 숫자는 우리한테 의미 자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아 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냐 하면 일단 우리가 원자량을 1하고 12하고 16으로 기준을 덧버렸잖아 이거 원자량을 12라고 기준을 뒀잖아. 그런데 이게 실제는 12g은 아닌 거야. 따라서 이게 만약에 12g이라면 도대체 몇 개가 있어야 될까? 이 숫자를 사람들이 찾아낸 거지. 되게 어려운 작업이야. 우리는 결과 값을 아니까 지금 쉽게 가는 거고. 이거 한개질량이 얼마지? 2 곱하기, 어, 1 곱, 요거 맞죠? 두개질량은 얼마야? 2 곱하기, 어, 세개질량은3 곱하기, 어. 그럼 n 개질량은 n 곱하기,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그게 몇 그램이 되는? 12 그램이 되는 n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슥슥해서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면 10에 몇승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N을 구했더니 그 숫자가 6, 대략 6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애도 똑같이 너 원자량 1이니까 1 그램만큼이면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그런데 봐봐. 하나 질량은 몇 배야? 12분의 1 배지. 그런데 원하는 질량도 몇 배야? 12분의 1배지.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같으면 되지. 6 곱하기 10의 23승 개. 오케이? 그러면 그람 붙이는 거야. 애도 마찬가지지. 너 16g. 16g만큼이면 몇 개인지. 그러면 똑같이 질량이 12대 16이니까 필요한 것도 12대 16이면 개수는 몇개 있으면 되지? 이 숫자를 나중에 저걸 찾아낸 거야. 물론 이방식으로 찾은 건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찾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꾸로 한계신량도 뽑아낸 거고 그래서 이 수를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부른다고? 아보가드로수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 거야 저게 아보가드로수야 아보가드로수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그랬대 그래서 영어로 Number of 아보 o g 로에서 Na라고 쓰기도 한다고 쓰. 우린 이제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뭘할수 있는 거지? 그람을 붙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H2O. 분자량 얼마야? 10 얼마지? 그래, 18 나오잖아. 18. 근데 얘 무게가 18g은 아닌 거거든. 근데 내가 이 녀석을 18g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몇개 있으면 돼? 6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있으면 18g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 이거 9g만 가지고, 가지고 싶어. 9g. 몇 배? 2분의 1 배지? 그러면 개수도 몇 배? 따라서 몇 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엄청나게 위대한 거야 저 숫자는. 왜 위대하냐고? 셀수 없는 원자나 분자 개수를 나 저울만 있으면 몇 개인지 알수 있어 이제는. 무게만 지면 저 안에 보이지 않은 녀석들이 몇개 있는지 셀 수가 있다니까. 시어트 분자량 얼마야? 44거든. 한 개가 44는 아닌 거지. 그런데 내가 이걸 44g으로 만들고 싶어. 몇개 있어야 되지? 6 곱하기 10에 몇 개? 3승 개. 그러면 내가 이거, 어, 4g만 돌고 싶대. 그럼 4g에 몇개 있겠어? 몇 배? 11분의 1배지. 그러면 개수도 몇배 하면 되니? 11분의 1배 시키면 되지. 11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에 23승 개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이걸 쌤이 아까 뭐라고 썼어? NA라고 했지 왜 NA라고 썼을까? 저 숫자는 안 쓰고 왜 숫자 안 쓰고 NA라고 썼을까? 귀찮거든. 실제로 저 숫자는 6이 아니거든. 6.022에서 쭉 나오는 숫자거든. 그걸 쓰기 게 너무 귀찮잖아. 따라서 귀찮으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NA라고 써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따라서 어우 귀찮아. NA계라고 쓸게 정확히 말하면 1NA계 1NA계면 몇 g? 18g인 거야 그럼 이게 9g이면 몇 개? 1 2분의 1 뭐라고? NA계 오케이? 야 이산화탄소가 44g이야 그러면 몇 개? 그래 1NA계 그럼 애가 4g 있어 몇배 11분의 1배 그러면 개수도 몇배 11분의 1 na 이게 uh -huh. 그런데 아우 진짜 na 이게 na 이게 쓰는 것도 짜증이 나는 거야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 na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뭘로 혹시 아는 사람 뭐라고 뭘로 첫 줄에 있는 몰 뭘로 바꾼 거야 따라서 에 1몰이면 아뭐할수 있어? 그램 붙이는 거야 그럼 에가 9g이면 몇 몰? 2분의 1몰 에 1몰이면 몇 그램? 44g 그러면 4g이면 몇 몰? 생각을 해봐 화학에서 한개두개 개 쓰겠니? 이것을 일이 많겠냐고? 없어! 이런 것을 일이. 그럼 우리가 지금 화학 수업할 때에도 한개두개쓸 일이 많겠어? 없어! 이거 뭐2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이라면 쓸것 같아? 안 써! 44g, 18g, 9g 쓰지. 그럼 우리가 편하게 쓸수 있는 단어, 단위는 개야, 몰이야. 알았다, 풀로 따라서 나는 이거 쓰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내가 그냥 숫자로 해서 1이라고 쓰면 1하고 내가 c o 2다 라고 쓰면 c o 2분자량 얼마? 4 4야이이렇쓰쓰요사이이에 아무 말안안지지여여분분은은뭘알알아어어야뭘뭘알알아으으시라 따라서 정확히 히워은한한글 써도 괜찮아요. 영어 써도 되고 뭘이 되면 뭐할수 있어? 이거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1 모는 실제 한개야 아니잖아. 몇 개니? 1 곱하기 왜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인지를 잘 생각하시라고 여기는 왜 1, 1해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지 생각하시라고 오케이? 몇 배? 2분의 1배 그러면 애도? 몇 배? 이 비례 간게 아니니? 한 덩어리가 44g이고 1NA면, 두 덩어리면 88이고 2NA고, 이그렇지 그럼 저기에서 44g이 20이 됐다고. 몇 배? 2분의 1배. 그럼 몰수도 몇 배? 2분의 1 몰이라고. 개수는 얼마? 몰자 대신에 NA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야, 한개더 할까? 야, 애가 3NA야. 몇 배? 3배지. 그러면 질량도 몇 배? 그렇지? 3 곱하기 44. 오케이? 야, 그러면 몰 수도 몇 배?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할수 있겠어? 그럼 내가 여기에 문자 하나 넣어볼까? 자, 문자. 몇 배? 44분의 W지? 그럼 몰 수도 몇 배? 44분의 W. 뭘 아니냐. 지금 우리 몰수는 보통 number of molecule에서 n이라고 문자를 많이 쓰거든. 몰수는 요 44는 뭐가 되는 거야? 분자량이라며 위에 W는 뭐야? 현재 질량이라며. 그래서 몰수는 분자량 물의 질량 그 시간줄 나오는 거라고. 렇게뭐 있냐고 이게. 오케이 한개더 가자고. n 개몇 배야? 그럼 NA하고 N은 다르니까 NA분의 N 배지. 그치? 이것뿐에 이거. 이것뿐에 이거. 아까 했잖아. NA분의 N. 그럼 여기 질량에다 몇배 시켜주면 돼? 그래. 44에다가 NA분의 N 해주면 되지. 이게 이 녀석 질량인 거야. 그럼 몰수는 몇배 해주면 돼? 그럼 몇 몰이겠어? NA분의. 오케이? 가자고.